올라서 한 잔을 채우다가 떠난 그대가 미워서 나 한참을 슝보다가나 어느새 그대 말투 d 다시 어느새 마시면 취하고 난 얘기를 또 하고 이젠 넌 남인 줄도 모르고